어, 프로젝트카로 저희가 커스터마이즈 할 1994년 에큐라 인테그라 모델입니다. 어, 수동 스틱 모델이고요. 후드 같은 경우는 어차피 헤일데미지가 있어서 어, 카본 래핑을 하려고 어, 후드를 교체를 해놨고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블랙과 흰색 계열의 헤드라이트로 바꿀 예정이고요. 범퍼도 약간 어, 립을 달아서 어, 로어하게좀 보이게 할 예정이고 어, 바퀴 서스펜션도 좀로어한 서스펜션 스프링을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스커트도 달아줄 예정이고 뒷범퍼에도 어, 립을 달아줄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테일라이트는 떼 놨는데 약간 블랙 틴트 형태의 테일라이트로 바꿔줄 예정이고 어, 타이어 같은 경우는 휠이랑 타이어는 교체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하 어, 새로운 차주분이 어떤 스타일의 휠을 원하시는지 또뭐 바꾸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휠캡을 예쁜 거를 껴놓고 미래의 차주분께서 원하시는 휠로 교체하실 수 있게 네, 만들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머플러도 지금 교체를 하기 위해서 주문을 해놨습니다. 네, 안에를 보시면, 어, 이 스티어링 휠도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여기 시프트너넙도이 어, 차에 어울리는 걸로 교체할 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트도, 어, 블랙 색상의 타이발 로고가 박힌 매트로 교체를 할 예정이고요. 네, 지금 올팬 위에서 준비킹이 있어가지고 올팬을 어, 탈거를 하고 캐스켓을 어, 이제 교환하고 있는 중이고요. 물이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나중에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바디작업이 어느정도 마무리 돼가고 있는 상태이요요 덴트도 있었고 뭐 스크래치도 있었고 아무래도 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어인트 작업을 하기 전에 바디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